자기야 자기야 일어나봐 자기야 잠깐만 일어나봐 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 가야 될것같다응 진짜 너무 못 움직이겠어. 아 자기가 데려다 줄 필요는 없고 아, 자기 내일 일 가야 되잖아. 그냥 집 앞으로 택시 좀. 아, 아 몰릴고 열리고는그 정도 아니야. 어 그냥 택시만 불러주세요. 어, 택시 오면 택시업까지 부축만 그것까지만 해줘. 택시는 택시는 불렀어. 감기 몸살인 것 같은데. 짐 말고 자기도 울물면 어떡해 어. 포춧만 해줘 증상이 어. 어떤 냐고나 말하기 너무 힘든데 자기야 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져 코로 아, 춥고 뜨겁고, 정신이 너무 오락가락해... 부탁할게, 택시 좀. 음. 아니, 아저씨가 알아서 내려주실 거야, 응급실에. 그러니까 자기까지 따라올 필요 없어. 응급실 가면 감기라고 그러겠지, 뭐. 그리고 게겔 놔주지 않을까? 거기서 혼자 게겔 먹고 좀 괜찮아지면 오면 되지. 자기까지 뭐하러 와. 자기 잠도 못잘 텐데. 나 괜찮아. 진짜로 괜찮아. 몇분 뒤에 온데 택시. 아 그래. 아, 그럼 택시 오기 전까지나 잠깐만, 잠깐만 누워 있을게. 택시 오면 깨워줄래? 아 부탁할게 자기야. 그리고 미안해 이 밤에 깨워서. 아. 아무것도 안보여가지고 뭘 못하겠어 <웃음> 병원가면 괜찮아질거야 너무 걱정하지마 음, 가. 그래. 울통 안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누워있을까? 말이야. 아, 여기가 어디야? 집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어디지? 어, 자기야, 자기야. 어, 나잊났어 괜찮냐고? 어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무슨 일이야? 어? 나 자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 왔어? 아 진짜? 어나 기억이 하나도 안나어나 어, 나 정신이 하나도 없었나 봐 기억이 하나도 안나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머리 조금 아프고 음, 몸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어, 너무 당황스럽다 자기 놀랐지 미안해 어, 저녁에 갑자기 쌀쌀해져서 감기 몸살 왔나봐 자기는, 자기는 괜찮아? 나랑 같이 잤으면 자기 돌문 거 아니야?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웃음> 알았어 알았어 나 먼저 챙길게 어 의사 선생님? 나 일어나면 의사 선생님 불러라고 했다고? 어? 어 불러? 불러? 근데 자기야 나 일단 물좀 주면 안 돼? 목이 너무 타 아. 음. 어. 나 근데 자면서 진짜 땀 많이 흘렸나 보다 오이축축하네 완전 음. 자기 많이 놀랐겠다 어. 아픈 사람은 내가 아니라 자기인 것 같은데 이 우리 왜 이렇게 헬쑥해 눈도 붓고 설마 울었어? <웃음> 아이 바보야 내가 뭐 어떻게 돼 되기는 그냥 감기몸살이지 어떻게 될까봐 걱정돼서 울었어 <웃음> 근데 설마 내가 아프다고 너무 찡찡거리는 건 아니, 아니지? 응? 집에서 나오다 기절했어 내가? 아 진짜? 아 대박 그래서 택시 아저씨랑 자기랑 나 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응급실까지? 아나 어, 진짜 많이 아팠나 보다 어떻게 그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아 어, 대박 진짜 자기 많이 놀랐겠다 그래서 울었구나 <웃음> 미안해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네 진짜 <웃음> 어, 자기야 근데 나 앉아 있었더니 너무 어지럽다. 나 다시 놀래. <웃음> 아직 아. 몸이 괜찮아진 건 아닌가 봐. 어. 좀눈 뜨고 앉아 있었더니 세상이 핑글핑글 도네. <웃음> 아직 집에는 못 가겠다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또 나가다가 기절하던가 토할 것 같아 어.. 배탄 것처럼 막 하늘이 핑글..핑글 도네 에이 그래도 아까 전처럼 정신 잃고 그러진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에이 귀여워가지고 미안해 자기야 놀라게 해서 미안해 내가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나봐 근데 걱정이다 우리 자기까지 울면 어떡하지? 나뭘 가져다주면서 마스크도 사와라 어두개 사와 나도 끼고 있고 자기도 끼고 있자 아 그리고 절대 벗지마 <웃음> 진짜 너무 아파 내가 아프단 말잘안 하잖아 근데 지금은 진짜 너무 몸이 안 좋은 것같다 그러니까 자기도 아프면 안 되니까 마스크 두개사 와요. 네. 아아아 아, 아, 목도 많이 나갔네. 어 자기야 가기 전에 나한 번만 안아주고 가. 얼굴은 저 멀리 돌리고 <웃음> 발 들림조차 없는데. 자기는 안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가 꼭 안아주고 갔다 와. 응. 음. 간호사슴이나 의사쌤 오시면, 이쁘게 내네 증상 말하고 있을게요. 근데 그 전에 잘 수도 있겠다. <웃음> 아, 어떡하지. 정신이. 나갈라 그러네 그러니까 빨리 안 하죠 에이, 너무 좋다 복사케 그냥 우리 이대로 했을까? 그럼 안되겠지 병원에서 <웃음> 알았어 헛소리 어, 그만할게요. 빨리 다녀와요. 응, 음, 얌전히 누워있을게요. 네.